뉴월 안녕하세요 비토입니다 2023년 개미년 첫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수빈씨가 토끼 뛰잖아요 맞습니다 이 껑충 껑충 활기 넘치게 뛰어가는 흑토끼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 뛰어넘는 한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앨리스 여러분들은 이번 설날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? 아. 그래도 설날 하면 맛있는 음식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아, 진짜, 네,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네 이번 설 귀성길에도 저희 딕토을 들으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음, 중요하죠 중요 너무 중요하죠 네. 네 개미년 올 한해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많이 받으세요! 어!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